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자 오늘은 한번 7.5 체험을 해봅시다 일단은 새로운 챔피언이랑 새로운 시너지 위주로 해봅시다 이거는 다 있는거니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준비를 먹읍시다 <웃음> 왜 버그라는거지? 어? 아 이거 <웃음> 저거는 버그가 아니라 새로 나온 시너지입니다 오, 벌써 3코용이 이거 새로 나온 지피 얼마나 센지 써봅시다 와 멋있다 <웃음> 이거 이렇게 구원이 흡수가 됩니다 어, 세상에 아니 진짜 버그 수준이니다오 석호가 동시에 나왔는데 이거 그냥 석호나 올려서 보상을 받읍시다 이 친구는 소호자네요? 아니, <웃음> 아니, 자크 말랑말랑하게 생겨가지고 소호자네? 상대방이 최대 체력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히고, 혼자 회복도 하는 훌륭한 탱커네요. 음, 태골망을 만들어주고, 지피를 그냥 다시 씁시다. 왜냐? 뭐, 지피한테 태골망을 넣어주면 잘 지져주지 않을까요? 와, 우리 지피. 어릴 그냥. <웃음> 이 지피 센것 같은데? 네. 보상이나 계속 뜯읍시다 어! <웃음> 어 지피가 오 <웃음> 어, 나이스 아니 이걸, 이걸 이기네 용은 강력했다 <웃음> 일단 이원을 먹었습니다 아 여기 보상또 적어주네요 이거 롤채 친절하네 석호 아, 관련된거 아 이러면 그냥 교환의장 먹고 이거 될건가 시킵시다 이거 일깨우는 자 넣어서 스킬 많이 굴리는게 좋을 것 같네요 석호 스킬을 쓸수록 전리품 보상이 좋아지니까 거 버결넣고 음 이게 정수구나 그냥 약간 삼일제같은 효과를 주네요 이게 어둠강림이그 휴대용 대장간 같은 템 먹이로 주면 그 주는 템인데 나름? 괜찮은데? 아닌가? 오 석호형 아 지피야 고생했다 잠시만 <웃음> 너무 탱커가 없는데? 이러면 브라운을 정관 올리고 육석호를 받겠습니다 소미 블루를 잘 받는 챔피언으로 설계 됐다고 하니까 블루를 만들어 줍시다 아니 제조업기도 나오네? 방템 먹어주고 오 솜페어 자크야 고생 좀 해라 돈은... 아니 보상이 너무 짠것 같은데? 이런 밖에안 줘? 아니 이거 이신기로도 이것보다 안잘 주는데? 잠시만 <웃음> 자크 땡땡한 데 보자? 셋이서 때렸는데 지금 엄청 아, 잘 버티네요 오 블루 오 닐라 어 팔석호인데 아 이거 카이사를 넣을 곳이 없다 일단은 소고자 받으면서 얘도 그 준비시켜 놓읍시다 5번을 아 아니다 <웃음> 이거 복원 만들면 또보석이없 나올라 <웃음> 아 이것 봐보석이없 나올 것 같더라 <웃음> 뭔가 <웃음> 만들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보원은 <웃음> 있으니까 모렐로 아뭐 태블망도 있긴 한데 아니 이거 보상이 마, 나름 많이 쌓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 그냥 엎버리고 무섭고 받아버립시다 용갈이나 이성 붙여봅시다 어? 하이 들어가! 나이스! 휴휴. 이성부터가 진짜죠? 여기는 요술사 별댁같습니다어 뭐야? 상대 앞라인 갑자기 터졌는데요? 이성부터 시작인가 봅니다, 확실히. 아 그리고 석호는 131 스택인데, 그냥 최대한 일단 쌓아보겠습니다. 12 석호를 하려면, 아니, 이거, 이것도 상징이 두 개나 필요하네요? 아니, 나12비치도 아직 성공 못 해봤는데, 이거. 석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웃음> 와, 깍질했어 아 암살자들, 일로와. 이대마고가 <웃음> 아, 인피 보건소 엄청 뺍니다. 오, 이번엔 보상으로 아이템. 조금씩 좋아지네요, 보상이. 나이스. 이거 구렛 가서 그냥 요술사나 하나 넣으면 조합이 끝일 것 같네요. 근데 석호가 요술사 두 개인 것 빼고는 겹치는 게 없어서 그냥 쓰기는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보상 뜯는 용? 진짜? 어, 여기 벌써 200스택을 넘게 쌓았네요? 아... 카이사가 더새킬를 많이 쓰나? 저는 아직 170개밖에 못쌓는데 아니 잠시만 심지어 삼소코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지? 어, 찬란한 템이 나왔네요 이거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렐로를 빼주고 친구, 모렐로 하나는 잘 묻힐 것 같으니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상한 게 딜은 센데, 그 솜이 그냥 일단 센것 같긴 합니다. 아, 이거 <웃음> <놔 어렵습니다. 웃음> 뭐 보상 왜케짜 여태까지 획득한 게 10원 밖에 안 돼? 이 맛이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뭐 어, 추가 보상? 아! 아니, 깡통 또 나오네요. 와! 3차 진짜 세다. 아니, 이거, 그냥, 진짜, 보상 같은 건다 필요 없고, 솜이 그냥 센데요? 템이 좋아서 그런가? 아, 이거 빨리 요술사 올려줘야겠다. 요술사까지 들어가면 진짜 세겠는데요? 아, 진짜 뭐, 그냥, 무한 스킬 팡팡팡. 뭐, 여기도 인피 보건 블루솜. 하지만, 나는 총감이 있다. 심지어, 성배도 먹였다. 아, 나이스. 7년 승 아, 오케이, 난 성배. 아니, 말파이트는 왜 8렙에서 삼성이 지키려는 거야? <웃음> 이거 그냥 고랩 시원하게 가서 조이 하나 넣읍시다. 오 밀리는 것봐. 오 어? 이제는 이제는 완제품이 나왔습니다. 방금 파스콘 먹었습니다. 뭐 닐라도 만화가 60이니까 이거 닐라 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완제품을 계속 주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가본만 샀네요 엄마! 타 때려! 한번 더! 아한 번만 더! 아우 이제 삼성작이나 좀 보면서 어, 템을 한번 갈아볼까? 아. 아! 더 필요 없는 템이 어깨를 쓸걸 그랬다 오! GP 삼성 여기 용 삼성이긴 한데 아니 그래도 유코스프 용은 그래도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 챔피언복지기?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g p 가 못버티네요 아 내가 쎈건가 진짜 좀 압도적인데? 이거 아까 요술사별한테는 제가 졌었는데 다른데는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는데요? 아이 그럼 뭐 챔피언복지기도 있겠다 삼성을 찍어봅시다 어 여기 뭔가 스웨인 삼성을 노리는 것 같은데 <웃음> 아이 친구 보내버립시다 세게 때리면 한방에 갈만하지 않나? 솔직히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냥 황상 터뜨리는게 이거 소코 세네요? 아니 소? 소미 세네요? 오 랭가 흡혈 그래도 안돼 안돼 누가 이 녀석아 어디내 앞에서 삼성작을 하려고 어? 이번엔 야수? <웃음> 뭔 놈의 소품이 이렇게 많아. <웃음> 아, 여기 아까 저 또한 곳 같은데. 어머, 소식 좀 묻혀봐. 그렇지. 어? 아, 솔도 또 세다. 아니, <웃음> 아, 보상, 보상이 꽝이야? 아니, 징각도 서러운데. <웃음> 나름 암살자니까 이거 하나 넣어놓을까? 일라세 마리 남았고요 어, 뭐, 손또 그냥 모을까요? 오케이. 찍을 수 있는 거 그냥 다 찍자. 근데 조이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여기 서 모으고 있네요. 아우. 아, 우리 손 물렸는데? 꼬마. 그렇지. 템템템. 아니 이거 사기조사이도 나오네요? 아, 별게 다 나오는구나? 이러면 솜한테 이거 쓰고 일라를 썼던가 하면 될것 같네요? 색이 430까지 쌓였는데 어, 이제 슬슬 이거 솜한테 써보겠습니다 아니 솜이 3개가 나왔네요 어, 솜두마리 남았다 아, 니지한 마리 남았네요. 이거 복제기도 있으니까. 나이스. 일단, 손만 찍었습니다. 에라핀 어? 어, 그냥 찍었다. 그럼 닐라도? 닐라는 이거 챔피언 복제기 써서 찍도록 할게요. 물론 이 친구가 살아남는다면 말이죠. 아마 죽지 않을까. 어떻게 이길 건데. 내 연승을 이거 두 번이나 끄는 노술사 소울. 자, 아, 세 번째 스킬. 아. 어우, 반반입니다. 꼬마 보여줘. 표식 묻혀주고, 어? 이놈 째식. 까비. 릴라까지 상성 찍을 수 있었는데. 자, 아, 이렇게 석호 보상으로 홈상점을 찍고 1등 해봤습니다.